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여러분 방향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집, 사무실, 자동차 다양한 곳에서 사용중이실 텐데요 어떻게 만족하며 사용중에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마트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했었던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어느 순간 방향제를 놔두을지 모를 정도로 금세 사라지는 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집,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불선 그라스 오브제 차량용 디퓨저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불선 그라스 오브제 차량용 디퓨저는 디퓨저 병부터 굉장히 퀄리티 있게 보이는데요.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병으로 제작되었고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불투명 블랙으로 어디에 두어도 손색없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연말이나 집들이 선물로 준비해도 괜찮겠죠.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박스를 열고 유리방에 용액을 담은 후 리드스틱을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치 집에서만 사용법한 제품 같아 보이지만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코벌대에 꽂으면 내부 용액이 흐를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으면 넘어져서 용액이 흐를수 있고 이로 인해 내장제가 녹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고정되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썽 그라스 오브제 차량용 디퓨저는총 3가지 향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잉글리시 버베나, 베리 블라썸, 화이트 머스까지이며 3가지 모두 유럽톱 향료 회사의 향료와 최상급 프랑스산 에센셜 오일로 고급스러운 향치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먼저 잉글리시 버베나는 싱그러운 레몬이 느껴지는 향으로 일반적인 차량용 방향제에서 많이 느껴보았을 법한 향이라 생각합니다. 향기 강도는 4로 상큼함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두번째 화이트 머스크는 꽃향기가 조화되어 은은하고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시원한 느낌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법한 향으로 남자친구에게 선물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참고로 향기 강도는 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베리 블러썸입니다. 향을 맡는 동시에 달콤한 느낌이 들었던 베리 블러썸은 향기 강도 5로 세가지향중 가장 강한 강도를 지녔지만 특유의 달콤함으로 실레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이트 머스크와 베리 블라썸 두 가지가 꽤 매력이 있었는데요. 베리 블라썸 향을 맡은 아이가 마치 딸기를 먹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각자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며 좋았던 점은 리필통에 담긴 용량인 100ml를 기준으로 2개월 정도 발향을 낼수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 놔두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제품과 달리 리드스틱이 꽂혀 있기 때문에 용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향이 나고요. 용액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유리병을 버릴 필요 없이 리필액만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용성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IFRA 국제향료협회에 가이드를 준수한 향료를 사용했으며 식물을 발효해서 만든 에탄올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손에 닿는 곳에 놔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가능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하세요. 오늘 소개한 불소원 글라스 오브제 차량용 디퓨저는 집, 사무실,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제로 불수원 공식몰에서 2만 1 9 0 0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지력과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향제 하나로 산뜻한 기분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